지금 여러분 여기 계시다가 저녁은 짬뽕을 먹어봐 그냥 하는 생각이죠. 이제 그럼 그 이후는 여러분 짬뽕 안 먹은 오늘은 아, 망치는 겁니다. 오늘 짬뽕 못 먹고 자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. 아 오늘 랍스터 딱 생각이 났다. 그럼 이거 오늘 이거 안 먹고 자는 거는 오늘 진짜 하루 망치는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별게 아닌 게 지나가다가 내 생각에서 그냥 지나가게 두면 되는데 괜히 붙잡아봐요. 그러면 요 이거 좋은데? 하면요, 애고는 금방 망상을 품습니다. 왜냐면 이거만 먹으면 지상 천국이 올것 같다 는 뭔가 망상을 품. 어요 이것만 내가 얻으면 나는 내 존재는 빛나게 될 거고, 나는 행복해질 거고, 나는 남들이 부러울만한 부러울, 부러울 할게 없는 그런 존재가 될 거야. 작은 거 하나 이걸 걸기 시작하면 이게 무서워지는 거예요. 이게 이게 중생을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. 왜저 지경까지 간날 연구해 보시면요, 계속 곱씹습니다. 곱씹고, 곱씹고. 과도한 희망을 걸어요. 그러면 대신에 안 되면 큰일 난다는 엄청난 이제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해 옵니다.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 또더 세게 걸어야 돼요. 더 세게. 내일 나뭐 이렇게, 나, 내가 어디 다니는 직장에서 승진이나 어떤 계약이 되면 좋겠다. 되면 진짜 좋겠다 하면 안 되면 진짜 안 좋겠다도 같이 있는 거예요, 지금. 안 되면 최악이다도 같이 있어요. 그렇죠 우리 삶은 그렇잖아요. 그러면 이게 중생들은 여기서 이제 막 신나게 희망과 절망을 맛보면서 롤러코스터를 탑니다. 도인이라면 좀 달라야죠. 몰라, 괜찮아 하면서 몰라 하면서 참나한테 맡기고 괜찮아 하면서 그 몰라 하면서 과거 미래에 끄달리는 마음을 추스려서 참나로 돌리고 괜찮아 하면서 끄달리고 있는 마음까지도 껴안아 주면요. 진정이 된다고요. 그래서 이, 그 실질적으로 이런 거죠. 되면 진짜 좋겠다. 좋지. 하지만 너 자명해? 그 생각이? 막상 너 대보면 또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야. 너가 지금 과대하게 보고 있는 게 있어. 또안된다 그러면 절망이 일어나면 너안 된다고 해도 솔직히 육바람을 들어 살면 되지. 그게 하늘의 뜻인 줄 알고 뭐 그렇게 그럴 일이 있어. 이게요. 왜 놀라운지 아세요? 놀라운 사, 삶의 이 카르마 경영의 비결인지 아세요? 실제로 이게 제일 행복한 삶이에요.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삶이. 에고는 엄청난 희망을 품고 살아가야 더 재밌다고 생각하지만요 반대로 엄청난 절망을 직면해야 돼요 자, 그런데 도이는 엄청난 희망, 엄청난 절망이 없어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? 지금 이 순간에 항시 행복이 있어요 보세요, 지금 마음이 과거로 끌려가서 불행, 할 절망에 빠지려는 것을 끊을 수 있죠 미래로 달려가서 엄청난 희망을 품으려는 걸 끊을 수 있죠 그러니까 항상 이 마음이 지금 이 순간 행복에 더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. 그러니까 보장되지 않는 과거나 미래의 어떤 일을 가지고 절망과 희망을 오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너 참나 안에서 이미 만족스럽잖아. 너 게, 괜찮잖아. 그리고 자명하게 생각해봐 실제로 그런 희망 절망이 그렇게 자명하드냐라고 끝없이 물어보시면요. 닥치면 그 정도 아니야 라는 걸 아시, 아시잖아요 아시 아시는데 자기가 자기한테 얘기를 안 해주면 모르는 사실처럼 돼서 우리 에고는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처럼 굽니다 그런데 너 그랬잖아 하면 정신 딱 차려요 그랬었지 이게, 이게 인욕바람이래요 수용을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수용을 안 하고 있다고요 수많은 진실을 마주했는데 에고가 수용을 안 하고 있으면 자기한테 아무 영향을 안 줘요 그런데 찜찜하긴 하지만 영향을 제대로 못 주죠. 그런데 내가 인정해 버리면 영향을 바로 줄수 있습니다.